2시부터 6시까지. 그때 하니까 여러분들 오시고요. 또, 그러고, 오시면은 저희가 다 그, 다 이렇게 안내해 줄 테니까, 저기 여기 또 전화번호 나가니까, 요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4시까지도 또 여기 그냥 직접적으로 다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그냥 간단한 안내상 하나로 14년간 지리지리하게 끌어왔던 야, 직급 도전의그 배팅의 문화가 그냥 한방에 날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센터장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미리 다 회사에서 다 얘기를 했었고 그 대표이사님이 직접 나오셔갖고 최승권 대표이사님이 직접 나왔고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모르쇠로 있는 겁니다. 왜? 센터에 와서 작년에 8월 달에 그 추가적인 제재조치 그거 할 때도 반짝이 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 할 때도 한마디도 없었어요. 센터장 중에서 그거 공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하죠. 저, 저, 래도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짓을 했다면. 왜 그러냐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 말하는 순간 반사, 그리고 그냥 바로 그냥 자기, 자기한테 하는 건데, 그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번에 이 조치는 이거는 완전히 이제 쇠기거든요. 100억이나 들여갖고 이제는 꼼짝말 합니다. 이제 속 내장을 전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변명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근데, 근데 전혀 얘기 안 하죠. 그 얘기하면 당장 매출에 차질이 생기고 와고 조직이 그나마 지금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도 이거 뭐야, 완전 세 됐네 그럴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합니다. 저 같아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잠잠하죠. 이제 앞으로 한 달, 두달 이렇게 가면서부터 제가 이제 이거에 관련된 공청회 스타일의 어떤 그런 그런 것도 제가 민간 차원에서 저희 지금 세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들은 그걸 주도했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삐끼치면서 그냥 또뭐 나도 그래서 갔어요. 뭐 나도 그래서 팀장 됐어요. 마치부터 마쳐 달아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자기네들은 원래 세대기를 작정하고 한사람들 이건 근데 그분들은 거기까지는 뭐 안되죠 근데 그들의 무리가 완전히 너무 강력하게 그냥 완전 깡패들처럼 여태껏 14년을 굴림해 왔으니 거기서 완전히 그 왕따 된 사람들 그분들은 세대인거 아니죠 근데 그분들도 세대했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은 그분들 얘기 들 스쿨일기들 얘기들을 다 들어보면 은 아주 이제 60명입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또또또 또, 또 2세대 3세대를 갖다 막 초대를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다 1부 스피치 들어보면 다 나와요 거기에 네트워크 몰라서 등록금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임페리얼들이고 등등등 크라운이고 그질비하게 총장들이고 그 말하는 사람 중에 네트워뭐 어디서 몇십년을 했다 고 그러고 뭐 다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잘못하는거 알면서도 처음 설정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야지 자기네들한테 돈이 되고 자기네들 마치 그 색깔 바뀌는데 되니까는 그냥 알아두 그냥 다 그렇게 저질러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화화됐지 않습니까 오늘도 만나신 분이 그래도 10년씩이나 해서 국장까지 갇힌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뭐 회사하고 저하고 내통하냐고 그런 얘기예요왜 그런 얘기합니까 뭐 공지사항에 그 제가 세미나표 텅텅 비어 있는데 그냥 가서 앉으면 되지 목을 티켓을 갖다 구걸합니까 어차피 걔네들은 초대해도 표만 확보해 갖고 그 자, 자기한테 찍히는 애들한테는 안 주고 사람들한테는 안 주고 지들끼리만 그러다 보니까 텅텅 비어 있으니까 앉으세요 그랬더니 그게 텅텅 비어 있는 거를 실제 예약은 돼 있는데 안온 거를 노쇼라고 합니다 노쇼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레코드가. 그런 게 이렇게 쌓이면 그 사람한테 그거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데 거의 동시 타임으로 나오고 제가 조금 좀 앞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 본사하고 전혀 미리 사전에 연락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본사하고도, 본사도 저한테 연락한 적 없고, 어, 그러니까 괜히 뭐저 본사 그런 거에 묻어가고 싶은 마음 전혀 없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다 순리대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혹시라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요번에 제가 여태껏 쭉 그런 논조로 지금 얘기해갖고 그렇게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냥 차례대로 되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게 진리고 순리니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사하고 저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뭐,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까지도 본, 아니, 저는 그랬으면 영광인데. 아, 본사가 저하고 저하고 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 그냥 일게 개인일 뿐인데 직급도 아주 저하이직급인데 아, 그 그러기를 그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왕따 되셔서 지금 이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트워크 거기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트워크 진짜 모릅니다. 기본도 모릅니다. 아니 모르려면 그냥 진짜 몰라 버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나아요. 왜냐면 희한한 무슨 뭐 하이 리빙 뭐 이따 업대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주 못된 것들만 배우는 거예요 못된 것들만 지, 자기는 이익 되는 대로 그러니까 순항 털이 완전 사기 네트워크 우리 애터미처럼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뭐 어디다 대놨고 그냥 그대로 빵빵 칠 그건데 이게 다단계라는 그거에 들어왔는데 그런 인간들 때문에 지금 이 매출도 이, 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고 어, 다 다단계라는 평균 속에 그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왕따 줄에 서 있던 분들 왕따 줄에 있던 분들은 다 거의 다 그렇죠 많죠 왕따가 제일 많죠 5차도 팔고싶0는될 겁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당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알면 되지 않습니까 요 시스템을 갖다가 해갖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해가지고 완전 성공하신 분들 수요일날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더 그냥 팔딱팔딱 뛰는 그냥 화라회 같은 저, 저만 하더라도 저 하더라도 저그 얘기했더니 다들 웃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저기 일요일 날 이렇게 가, 가보고 뭐저 이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 저다 회를 쓸어놨는데 이제 11시 다 돼가고 그러니까는 막 그냥 70% 세일건 뭐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니까 막 70% 막 세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나버리면 그냥 폐기처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딱고 70% 세일하는 그회 같은 사람이고 그날 나와서 얘기하신 분들은 지금 팔딱팔딱 뛰는 그냥 그냥 막 지금 막 잡은 그 활어에 있죠. 가격 차이도 뭐 거의 뭐따블로 차이가 나는 그런 분들의 그거니까 여러분 들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초롱 진짜 듣고 야 오길 잘했다. 그날 비,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때 오신 분들은 진짜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야 진짜 이게 시스템이 이게 진짜 있구나. 이게 대단하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 똑같이, 물론 주제 틀립니다. 시스템을 갖다가 한번 강의했다고 해서 다알아들으면 뭐, 뭐 여태까지 여태 이렇게 헤면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진짜 바닥에서부터 진짜 뛰어가지고 시스템을 채택해갖고 성공하신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도 뭐 형식도 없어요. 그냥 요번에는 아주 아주 작정하고 전번에 너무 열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예, 그데그 비가 오고 뭐 여러가지 그런게 있어서 60명 정도 이렇게 왔어요 그것도 좀 굉장히 많이 온거죠 평일인데 자 지금도 뭐 얼마 안 남았죠 19일이니까 19일날 2시에 제가 전 강의 때 얘기했죠 수원센터 그 센터장이 저희 그그 소속 그 센터장이 거기도 또저 센터라는데 마이클하고 결부가 됐다고 마이클 허기 때문에 또안 된대요 아참 대단 대단히 웃기죠 니까그까짓거뭐 센터장그 센터피 그 몇십만 원 갖고 와서 그렇게 그렇다는 얘기죠. 뭐, 뭐 결국엔 그거지 뭐,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단는 이유 가지고 안 해준다는데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냥 뭐 센터라고 생각하면 제법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150명이 아, 잘하면 200까지도 200은 좀 너무 오바고. 자안에 150명, 160명 이렇게 들어가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의자도 그만큼 확보해 놨고 나름대로. 아주 쾌적하게 잘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와셔서 지금 이 사태 지금 회사에서 이러니까 이제는 뭐 모든 게 그랬는데 어차피 왕따 되신 분들도 뭐 지금 또 해도 바뀔 게 없어요 뭘 배운 게 없는데 손그날들로 그냥 막그그제랄들아 하고 하는 바람에 뭐 배운 것도 없어요 맨날 그냥 근데 이번 기회에 그 신분, 그분들은 우선순위로 와서 지금 이거를 들으시면은 감을 딱 잡고 야 이게 전화 이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아주 그냥 그냥 느낌으로도 그냥 완전 이성으로도 금방 느끼게끔 됩니다. 그죠? 그왜 그러냐면은 1월 8일부터 했던 그 일기생들이 거의 거의 다 참석을 해요. 그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또 이기 이기 되실 분들을 갖다가 한명두 명씩 이렇게 갖고 미리 미리 다 지금 섭외가 돼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한 달, 두달 이렇게 가면 아주 쓰나미처럼 몰려올 겁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왜?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애터미 비전은 확실히 받고 회장님 좋고 그다음에 회장님 투명 경영 그리고 애터미가 얼마나 반듯한 의사인 가다 아시잖아요. 오로지 안 되는 거 오게티. 제 책에 그 처음에 썼던 책에도 나오지만 오게티는 오히려 그래서 직급 도전, 배팅 그 인간들 때문에 이 모든 문화가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딱그한네시간 아, 질문할 거다질문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니까 시스템을 해가지고 네, 본인이 겪은 거 그대로 그냥 여가 없이 뭐 미리 짜고 할 것도 없어 질문이 뭐가 나올 줄 알고 짜고 칩니까?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전숨기게 저희 시스템하는 사람들은 숨기게 하나도 없어요. 원칙대로 보다 원칙, 오개념대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끼리 싸움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와서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게 진짜 지금도 뛰고 있고 지금도 그냥 그저저 저 강의는 게임도 안 됩니다. 화로이처럼 팍팍 뛰고 저는 그냥 죽은 생선 같은 죽어서 70% 세일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그 그 경우가 이만큼도 틀릴 게 없어요. 내용도 똑같고 왜그 시스템 그대로 한 거니까. 근런데웃쩌면 역시 바닥에서 뛰는 사람은 뛰면서 지금 몇 년을 이렇게 해온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벌써 힘이 틀리고 이게 틀려니까 그러 받아 그걸 들으러 오신 분들이 느낌이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19일날 그연박 그대로 와갖고 그냥 전번에 두 번째 그래서 지금 그 강의가 한 20강까지는 하고도 남는데요 그래도 모자라요 사실은 근데 아주 지금 아 지금 차제 또 이런 발표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은 기회니까 19일날 2시부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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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이 다 이기에다가 초대를 하겠다고 지금 별로고 있고 아 이기를 초대했는데 자기네들은 또왜 온대 자기네들이 계속 온대요 야 저기 석세스 아카데미가 갖고 파트너 이렇게 초대해 놓고 나서 좋은 거보려고온는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뭐그 석세스처럼 뭐 2천 몇백 명 3천 명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것 그리고 체크할 일 없어요 좋은 거 체크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안 오셔도 되는데 오시겠대 자기도 한번 듣고 또또 또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인원이 없어서 이거 지금 뭐 설렁 할까봐 자꾸만 이렇게 강의하는가 예, 여러분들한테 이거 얘기 공,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코 전반에 일기 못 들어가서 못 들어가고 너무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 그런 분도 많거든요. 저기 지방에서 못 오시는 분들 있어요. 지방에 이래서. 근데 요번에 일기는 울산, 울산에서 울산한 10명입니다. 두, 두 그룹이 각기 다른 두 그룹이 다 합치면 10명 정도 돼요. 10명. 이게 좀 안되나? 그리고 창원 마산에서 오고 전남 곡성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아 대단해요 그분들이 시스템을 제일 빨리 이해했어 시스템을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입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잡혔대 6주, 7주차, 7주 만에, 만에주6 7주차 만에 확실히 잡더라고요 그분들은 얘기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죠 그러니까 는 여러분들이 그저 스쿨 2기가 진짜 중요한 거죠. 스쿨 2기는 아주 야 12주차를 갔다가 요번에 8주차로 할 겁니다. 8주차로 진행합니다. 뭐 12주차까지 갈 것도 없더라고요. 얘도 빨라가지고 이제 그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8주차로 줄입니다. 그래서 충분합니다. 6주차, 7주차 되니까 거의 모든 구성원이 아 이거였는데 내가 야 이제는 하늘을 봤다 진짜 이제 아다 그러는데, 뭐 한다고 12주차까지 질질 끌어서 할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8주차로. 딱 이제 5월, 6월 2기. 그 다음에, 그 다음 7월, 8월. 아, 3기.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다. 4월 30날. 일요일 날 가능하신 분들은 30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우, 일요일은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러면 5월 1일 날이 월요일입니다. 일기도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어, 저희한테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딱 해가지고 할 겁니다 또또 또 중요한 사항 있으면 또 제가 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급해서 19일날 뭐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